자 이거 뭐 모르다 이거 모르다 모르다 방깍 끌고 반가 끌고 오야야 이거 이게 뒤집을 수 있어요? 금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금미요금미요빡크다와 정말 우리 옛날에 단1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쓰레기 중에 최상급 쓰레기였는데 와이 장면 한번 보고 싶었어 그냥 감초 미안하다 어. 어 아니다 이거 야 감초가 이걸 감초가 이거야 이게 무슨 반전이 이게 오늘 영화 어 뭐고 이거? 야 이게 궁이호가 싸움을 영화처럼 하네 영화처럼 어. 둘다 때립니다 어? 와? 우와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왕 중에 한명 잡은 거거든요? 이게 예, 도장깨기왕 중에 한 명입니다 펑킨파이 어. 야 진짜 라즈베리는 진짜 아이고 반갑습니다 최근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 그죠 어떤 도장깨기를 더 해볼 건지 지금 도장깨기를 거의 모든 쿠키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한 쿠키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표 1위로 꼽아주신 구미어맛 쿠키의 도장깨기입니다 바다요정을 제끼고 지가 1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상향을 먹었고 좀 심하게 상향을 먹었고 옛날에는 쓰레기라서 쳐다도 안봤지만 어느정도 도전깨기도 할지 도전깨기는 노 토핑, 노 스킬업, 동일 레벨, 노 랜드마크, 노 연구소 버프, 노 길드 버프, 노 스킨버프 이 조건들이 다 갖춘 계정으로 이루어지고요 다만 2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년 1차이당 전투력 0.3% 차이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투 들어가 볼텐데요 구미호가 고구마를 만났다 과연 어느정도 결투가 나올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서 약간 느낌이 와쁘거든요 고구마 정도는 당연히 두드리 패야 되는데 어느정도 수준으로 두드리 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팍 하면서 매혹시켜 놓고 두드리 패게 됩니다 매혹의 반각까지자반각 방깍, 끝났고요 자1 5배로 볼게요 자. 자, 자 첫번째 스킬 이제 변신 동안에 쿨타임이 멈춰있다가 다시 흐르는 거기 때문에 두번째 스킬이 좀 늦게 나오는 자, 오... 뭐라고 할까요? 여튼 적당하게 하네요 고구마는 그정도로 펴줘야... 오꽤 괜찮나? 어. 자 이정도 어떻습니까? 에스프레소 정도는 구미어가 확 가닥 잡아먹어줘야 기대를 해볼텐데 말이죠 자 바로 변신하면서 팍 때리고 좋거든. 평타가 1000 정도, 1500 나오는데. 근데 확실히 빠릅니다. 평타가 좀 빠르고, 에스프레소 정도는 압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어떤지, 딸크 정도, 탄탄한 탱커이자 펀치 세거든요. 근데 평타가 굉장히 좀 세죠. 자, 방각이 들어갔으나 피감을 씌웠다. <웃음> 이게, 아하, 딸크평타가 워낙 셉니다. 구미호가 벌써 막힙니까? 여기서, 자, 이거 한번 모르다, 이거 모르다, 모르다, 방깍 긁고, 방깍 긁고, 오! 야! 야, 이거! 얘 뒤집을 수 있어요? 구미호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구미호! 구미호 빡크다! 와 야, 이거는 한편의 영화같았다 어, 거의 뭐쇼츠 영화 20초짜리 영화 뭐 이런정도로 <웃음> 이거는 틀림없이 딸크가 이기는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1분 공중타이밍에 딱 매혹걸면서 반값걸고 그때부터 팍팍팍팍팍팍해가지고 어, 요정도 되니까 구미호 약간 오늘 조금 좀 친다 하는 정도 될거겠는데? 에클레어급 정도 할라나? 자, 호랑이 밥 벌써 두드리 부고요 자, 호랑이에서 내려왔다 하면 완전 물몸이거든. 어이 정도는 뜩사발이 찌개뿌는데요. 어. 정말 우리 옛날에 단 1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쓰레기 중에 최상급 쓰레기였는데, <웃음> 이렇게 잘싸우다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팍! 아, 총, 와, 와! 와, 방금 봤나, 이거? 총알이 나오고 있는데, 매혹을 당해가지고, 아, 내가 저렇게 이쁜 애한테 어떻게 총을 쏘겠어. 좀 그만 쏴야지 하고, 팡팡 하다가 딱 그만 쏴뻔네 저는 총알이 다 박히면 구미호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쏘는 도중에도 멈췄보네요. 오늘 어 이런 장면 처음 봤어요. 자, 드디어 이제 구미호 앞에 강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뭐, 최강자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에클레어 도장 깨기 봤을 때 꽤나 잘한다. 요런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구미호도 꽤잘 치는 데까지 나옵니다. 자, 서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탁! 그닥! 자, 매혹 들어갔어요. 어, 오, 요거는 이미 책이 소환되어 있기 때문에 에클레어는 멈췄으나 책이 때렸습니다. 책이. 그러나 구미호가 빠크다. 와한 발이 빠릅니다. <웃음> 야 이거는 난난난난난이이 이 정도는 예상 못했어 솔직히 에클리어가 더 잘했 줄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와 에클리어 패 보는데요? 어. 자. 요정도 한번 붙여봐야 될것 같은데요 구미오 대 서리여왕입니다 어, 사실 신분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어, 또 모른다 이런 느낌? 파크닥 때리면서 어와 잠깐만 야, 이게 반깍 어, 상태에서 최대한 아야 여기 여기 아나 여기 아, 아, 아? <웃음> 아 안되네요 예야 서리여왕이 스킬 시전 모션이 딱 나왔을 때 매혹을 당했으나 끊기지 않고 그대로 얼음을 깔아 뿌면서 역시 냉철해야 돼요. 냉철한 이 모습이 구미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또 강자 중에 한 명이죠. 많이 강하진 않은데 이제는 그래도 한때 어 상당했던 강자. 블랙 레전즌 나와 있습니다. 자, 흡수다. 부삭. 아, 와, 피했었어요. 블랙 레이즌이 이게 블랙 레전즌의 공포죠. 야, 근데 그거 피했는데 반각도 없는데 그냥 평타 맞짱으로 비비 부는데요 구미호가? 아,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스킬이에 아하하. 자, 요 정도 어떻습니까? 한때의 왕이었던 뱀파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뱀파도 하도 두드니 오, 그러나 뱀파가 한번 뭐 스킬을 씹으면서, 오? 그런데, 아니, 이게? 아! 아우 아간아미호가아기는줄알았다우 어. <웃음> 예, 한국의 귀신 구미호가 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다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만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타를퍼우리면서자 다섯 아까지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보고 싶었어 그냥. 감초 우 아우 아우 아니다, 이거. 야! 감초가 이걸? 감초가 이거. 야, 이게 무슨 반전이? 이게 오늘 영화? 어? 뭐고, 이거? 야, 이게 뭔데요, 여러분? 야, 이게 궁이어가 싸움을 영화처럼 하네. 영화처럼.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반전이 한두번 정도 포함돼요. 예. 자, 드디어 최강자 중에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환하면 나지 피피, 가자. 이러면서. 자, 근데 매력 한번딱 매우 걸고요. 둘다 때립니다. 어? 와! 와 아, 잠깐만 pp가 피피가, 피피가 화나 있어요 우리 주인을 우리 주인을 우리 주인을 우리 주인을, 주인을 한대 끝납니다 와나 이거는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왕 중에 한명 잡은 거거든요 예 도장깨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펑킨파이 어, 근데 진짜 상성상 pp의 뒤로까지 총알이 치어 들어가니까 펑킨파이 지 몸은 약해, 약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저격해내버린 궁미호우였습니다 자, 이쯤되면 왕 중에 또한 명이죠? 라즈베리가 나와있는데요. 요 라즈베리는 어떤 특정 어떤 기술로 인해서 센게 아니라 그냥 겁나 세거든? 근데 방금 스킬 어떻게 됐어요? 누가 하나 삐나갔지? 라즈베리가 찔렀는데 이마가 변신하러 펑뛰가지고찌르기는안 맞은 거 아니야? 와, 그러나 스킬도 쿨타임도 짧고요. 자주 나오고. 야 진짜 라즈베리는 진짜,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이게! 원 야, 와, 와. 왕두명다 잡을 뻔 했다. 자, 일단, 구미호 첫 번째 왕을 잡았구요. 그죠? 펑킨파이. 맞짱에 진짜 미친 핵 강자. 라즈베리까지 잡을 뻔 했어요. 이거 잡았으면 니 오늘 난리 났다. 진짜 찢었다. 아, 이미 찢은 같은데. 졌어도 내가 보기엔 찢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이 정도면 찢은 거 아니야? 진짜? 우리가 알던 그 구미호가 맞나? 어. 자, 이쯤에서 또 나오게 되는 강자 중에 한 명이죠. 목화가 나와 있습니다. 목화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네, 자, 팍! 매혹 들어갔고요 자, 기절 있습니다. 기절 있습니다. 양들이 막 들이받고 있는데요. 자, 양을 챙겨서 뒤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양들이 폭딜을, 워낙 폭딜을 내가지고, 워낙 폭, 어? 아하. 야 이게 이 도장깨기 이게 참잘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도 모카가 최강자는 아니었는데 의외로 또 이럴 때 보면 모카가 또 겁났어요 양들이 교통사고 내듯이 들이 박아 보고에애 기절시키고 오두두 두 양들이 씹어버려가지고 내가. <웃음> 어...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요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결투들 해봤는데 구미호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 결투인 바다 요정과의 결투 어떨, 어떨 것인가. 자 매혹 들어갔습니다. 만은 기대 들어가고 있고요. 자 팍팍. 자 아까 이러다가 저뭐설리 소리형 어떻게 됐었노. 자 이렇게 되네요. 와. 야 진짜 구미호는 제가. 이제 그본 도장 깨기 중에 제일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의외로 말이죠. 그 강자인 막 펑킨파이 같은 애를 두드리 패프고, 라즈베리를 막 거의 1% 차이로 아슬아슬 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또맞장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 바이오 같은 애한테는 찌발린다. 천 맞는 정도로 맞아보고, 또 의외로 또 막, 아,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재밌는 결투였습니다. 자, 여러분 조만간에 이제 다크초코가 나오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또한달 만에, 한 달하고 일주 만인가 나오는 업데이트인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구 파이